정말로 너만을 생각하며 지냈던 날들 하지만 너에 대한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더욱더 힘들어야만 했어 불안에 떨어야만 했어 이제는 내 자신이 지쳤어 너를 볼 자신이 없어 그래 비겁하게 너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가려 하는 내 자신이 너무도 싫어 하지만 나는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거야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 때 하지만 그땐 너무도 늦어버렸어 모든 게 변해버렸어 너무도 초라했던 내가 너에게 말할 용기도 자신도 모두 잃어버렸어 하지만 그냥 그게 좋았었지 라고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었어 그게 그렇게 힘들 줄은 난 정말로 몰랐던 걸 이제야 늦게 나마안 깨달았던 거야 이 모든 게 너에게 변명으로 들리겠지 하지만 내 사랑은 오직 하나 너뿐이었다는 걸 그대 이거 하나만은 알아줬으면 해나 만큼 너를 사랑해줄 사람 없다는 걸이 모든 게 너에게 변명으로 들리겠지 하지만 내 사랑은 오직 하나 너뿐이었다는 걸 그대 이거 하나만은 알아줬으면 해나 만큼 너를 사랑해줄 사람 없다는 걸 사랑을 놓지 못해, 슬픔에 울지 못해. 어젠 내 친구의 처진 목소리 처부터어긋나버린 끝이 된 사랑 얘기 내 친구의 아픔을 이해 못할 슬픔을 달래기 님겨워서 불러본다 노래 진정 네가 사랑했던 꽃잎 같은 그녀위에 많은 시간 홀로 지내며 준비했던 사랑 그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흘러내린 눈물을 빛을 바라지 못하고 한전흙이 되어 날려 수많은 날을 밤을 한숨으로 보내며 지내며 생각의 마지막에 어렵게 내려진 결론 그건 결코 쉽지 않게 내려진 그녀위에 너를 위한 이 사랑의 결별의 종말론 언젠가는 이루지 못한 너의 둘의 안타까운 사랑이 저 하늘의 두 빛으로 만나 하늘의 줄을 긋는 별똥별이 되어 다음 생에 그 사랑이 분명히 이루어지길 바래. 내 친구는 아직 그녀 사랑해요. 하지만 그녀 위에 내 친구는 떠난대요. 이런 게 사랑이라 생각하면 숨막혀요. 그래서인지 내 친구는 아직 우나봐요. 내 친구는 아직 그녀 사랑해요. 하지만 그녀 위에 내 친구는 떠난대요. 이런 게 사랑이라 생각하면 숨막혀요. 그래서인지 내 친구는 아직 우나봐요. take h e